앉아봐 앉아봐 아니에요 <웃음> 아... 아이트랙커가뭔지 아시죠? 와 이걸 진짜로 샀어? 와 레전드다니 이거 방안 아, 안하더라고 <웃음> 그 비싸잖아 아, 우리한테는 엔젠이 있잖아 이제 그래서 나갔다 왔구나 맞습니다 눈 등록이 있어요 그거 들어가시고 오! 오. 아 이러면 된 거야? 응 내가 알아지 영상을 단계별로 준비를 했는데 그 네. 옆에 제사진을 띄워 놓을 거예요 한 번도 다른 영상을 쳐다보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런 걸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른 데로 막 눈이 이렇게 휙 갔다 그러면 바로 이병망치로 그냥 머리를 바로 가로가겁니다 <웃음> <까먹는 게 웃음> <바로 까먹는 게 웃음> 알겠습니다. 네, 영상 준비했습니다. 어, 벌써 보고 있으면 어떡하냐고? 어, 왜... 왜 마우스는 또 거기를 왜 클릭하는데... 아, 이게 내 눈을 인식을 잘 못하네. 일단 여기 제 사진 속 사진을 보셔야죠. 사진을 한 번도 안쳐다보는데요 아, 이게 왜 눈이 자꾸 없어지는데... 이렇게 볼 때마다 나가는 겁니다. 이거내 아, 눈을... 눈을 인식을 잘못하네데 눈은 잘하는데? 실패하면 뭐 어떻게 하라고? 실패하면 나에게 자유 부인을 달라. 에이, 한번 이렇게 휙 잠깐 갈 수도 있는 거지. 어, 그걸 기준을 정해야 될것 같은데. 1 0 번? 네! 아한번볼 때마다 뿅망치를 맞고 저 통골들 하러 가는 거야. 아무튼 해봅시다. 아. 시작을, 시 <웃음> 시작. 일단, 일 어? 아니야, 아니, 아니 어, 이거 어, 눈난 어, 거야, 눈난 거야. 눈. 진짜, 진짜 뻥망치 에이, 이거 진짜로, 진짜로. 어, 일단 넘어갈게요. 아, 진짜로. 위치가 너무 이상했어? 아 근데 야 진짜.. 아 진짜로 눈 감은 거야 진짜 안 봤어 진짜로 진짜 다 문, 감는데 어떻게 거기 엉덩이로 빵. 리빨리 준비 시작 쉽죠 뭐 사진 가지, 내 사진 아름답지? 음... 하지마 <웃음> 가지 가지마 가지마 <웃음> 어디갔어? 없어졌어 눈이 이리 와, 이거 봐 이거 봐내 눈을 못 찾는다니까 애가? 아 역시 내 사진 아름다워 <웃음> 야 잠깐만 <웃음> <봐>. <웃음>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. <웃음> 아니 아니 아니 진짜. 얘가 내 눈을 인식을 잘못 한다니까. 이거 봐. 백발 가. 얘네 <웃음> 거 보지 마세요, 진짜. 아, 아 씨. 거야. 아 진짜. 헬로. 네, 어? 시작합니다. 아왜왜왜왜 왜, 왜, 왜, 왜. 내 마우스 본 거잖아, 마우스. 진짜 안 보기 싫잖아. 지나가. 근데 이게 사진이 그냥 궁금해. 아, 무슨 사진 이 나왔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짝이 살짝 살짝 음. 걸인가 배경이 뭐 이렇게 사람 몸에 괜찮아. 아니 없 아? 으면안 나와 아니 아니 어디서 오안바꾸 뭐야 안에서 보지 말고 <웃음> 예쁜언니 들려도 되고 운동도 하고 좋아 <웃음> 아하하어볼수있는데힘들만 보지 않으면 됩거다그렇 쉽지? 눈에서 <웃음> 보지 말라고 진짜 눈이 <웃음> 나와라 <Yeah, 웃음> 이 사진 보니까 나도 좀 화끈한 사진을 줬으면 눈이 안 들어왔을려나? 사진 가져오세요 써줘? 어박 박근하다야. 움직이는 건 남자 아니야? 남자는 봐도 되는 거 아니야? 여자 여자. 왜 그래?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<웃음> 니야 이게 시간 시각적... 좀 이게 염눈으로 볼롱. <웃음> 이따가 한번 해봐라. <웃음> 섹시가이 콜렉션에가. 아, <웃음> <웃음> 이러고 있는 거. <웃음> 아, 아, <웃음> 아, 아 이러는 <이런>. 거지. <웃음> 뭐야? 아니, 왼쪽보다 오른쪽이 보기 편한 거 같아. 아 그럼 오른쪽으로 바꿔. 어. 오른쪽 바꿨어? 아좀더좀더 좀더 편안하다. 오케이. 숨을 숨을 기어가지 마. 아자 이렇게 오늘 2 단계. 예? 단계 가셔야지. 으 육사. 이 단계 일 단계였어. 지금 말요? 어? 식 식구군? 자 바로 바로 시작할게요. 야 아, 사진이 아니라는 말은 없었잖아. 단계가 올라가니까. 똥밤 어똥이 얼굴이 가까이 가냐고! <웃음> 아니 이게 이게.. 아니, 사진은 참을 수 있겠는데 영상은 못 참겠다니까? 그럼 내것 영상 틀어 아니 아니 못 참는 게 아니고! 못참니까빨 <웃음> 그러니까 제대로 해! 짝짝 인정해 주시 거죠? No. 어, 아니지? 어. 왜? 판인잘어 <웃음> <번이고>. <웃음> 인정 인정 예아 yeah, 아아 사 <웃음> 일곱 여덟 번 아니야? 이제 여덟 여 hey. 궁금했어? 뭐. 청자들 오해해요 오해해 아, 안 궁금하잖아 세네 난안 궁금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안 보인다 <웃음> 자지는 수 있네 하 <웃음> 그래 그렇게 잔잔하게 있을 수 있잖아. 있는 분이 잔잔히 안 있어주는데요? 거의 끝났는데? 친구가 <웃음> 나왔잖아. 반칙 아니야 이건? 나도 나도 말도 안 법이잖아. 억울해. 억울해. 아야 갑자기 갑툭튀 하는 건 지금 너무하잖아. 옆에서 갑자기 와 이러면서 나오는데 이거. 너무 뭐야 계속 반짝. 깜짝 놀라서 본 거지. 어이 깜짝. 거지 나는. 나한번 봤나 이거? 어, 쓰레기 버리고 오세요. 예? 네? 쓰레기. 아. 가겠습니다1분 남았네. 이 구치점도 없죠. 상당히 있네. 전단기가 있다는 건나 그냥 <웃음> 1번다 채울 때까지 안 끝내겠다는 거 아니야. 와, 이걸 못 하가 진짜? 아니야. 쓰레기 버리고 갔다 와 가지고 지금 싱싱미역 상태야. <웃음> 싱싱미역 싱싱하네. 나후. 3단계 마지막 3단계 1분짜리로 준비했는데 이 안에 두번 버틸 수 있는지? 1분 30초 짜린데 이거 되게 고농축 어떤 그런 거 아닌가요? 유쌍! <웃음> <싹! 웃음> 그럴수도 있고 한번 없어 요 여기, 여기만 보면 되죠 그냥? 그치 사람이 한쪽에뭐으니까 사람만 안 보면 되는 거같 1분 30초 딱 버티면은 용돈 주시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이아 <웃음> <아이>, 뭐야 이게! 왜! <웃음> <에이>, 이거는! <웃음> 오히려 좋아? 아니 왜뭐 어때? 아, 이거는! 이거는 확인해 본 거잖아! 달려 있는지 아닌지! 이거는 이상하잖아! 볼륨감이 아, 이상하잖아! 씨. 볼륨감이! 이거는 <웃음> 억울하지, 내가! 아, 오히려 좋아!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? 아, 이거는 진짜야! 너무한다! 이거 아, 본건본 본 거잖아! 아, 뭔데, 이 고양이는! 와, 진짜 이거는 생각! 와! <웃음> 요것이 3단계 매운맛이야! 그런 말도 안 돼! <웃음> 근데 아까 아까 동영상들보다 엄연히 큰.. 야, 근데 야, 잠깐 잠깐 잠깐! 왜왜왜왜? 아저씨야 점점 이쪽으로 오는 건 어떡해? <웃음> 아 그럼 <웃음> 야지 도망가야지! 아 너무 좁아지잖아! 내, 내, 네 위치가! 아,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! <웃음> 이거 봐! 이거 왜! 아저씨들이 자꾸 내내 범위로 온다니까 이거 봐! 이렇게 위로 넘어가서 난대로 봐! 어어? 어어? 눈이 더 요동치는데? 야 다른 의미로 아까 그눈님들보다 볼륨감이 대단한데? <웃음> 아하하하하! 왜 이렇게 다가워? 왜 그런가 잘해? 가세요 가세요! 예 자유부인! 아 너무 많잖아 이 볼륨 빵빵한 사람들이 오늘 <웃음> 자유부인 하러 갑니다! 안녕!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